모두 다밥 먹는 손 올려주세요 아까 다들 점심 드실 때 쓰셨던 자식사셨던손자모두다 드시고요 높게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위에서 제가 정확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사진이 돼야 되니까 높게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아르테레미에서 펼쳐지는 우리 멋진 클라닉스와 보내가 함께하는 가이바 이벤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물는 네, 클라리스 멋진 포털카드를 받으실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 괄, 꽉! 자, 문만 들고 계세요. 문만, 문만, 문만. 아니, 문만 들고 계시라고 아, 까, 아, 까만 들고 계세요. 죄송해요. 자, 까만 들고 계세요. 자, 까만 들고 계시고요. 자, 오, 제가 아까 문만 들고 계시는데, 까만 들어? 훌륭하 들고 계셨다고 가르쳐 셨던 거예요. 자, 까 들고 계시고요. 자, 갑니다. 가위, 괄, 꽉! 자 이번에는 다시한번 더까아들고 계세요 자두분이시가요자두 분! 저희 두분 계세요 자 우리 두 분에게는 네, 리어제 포토카드와 함께 그리고 라리스와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사진 촬영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핸드폰 저희 스텝에게 전달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선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클라리스님과 함께 멋진 사진까지 촬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혜민의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 요 미리 합격해야 되는 핸드폰 꺼내서 기다리세요 자 다시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아르테르트에서 준비한 에코백 받으실 분자 모두 다 다시 한번더손 올려주시고 편한 손 올려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갈! 고! 같이! 찌 들고 계세요. 자, 찌 들고 계시고요. 자, 갑니다. 가이바이보 자, 다시 한번더찌 들고 계세요. 자, 찌! 자, 갑니다. 가이바이보 자, 이번에 까! 까 들고 계세요. 네분, 다섯 분. 자, 한번더 갑니다. 가이바이보 <웃음> 자, 까! 지금 까세 분. 자, 까세분 주세요. 자, 까세분손 높이 주세요 자, 세 분의 대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바이보 다시 한번 더, 8, 8, 9! 다시 한번 더, 파이 8, 9! 어우, 우리 앞에 계신 분께서 이기셨어요 나오세요. 자, 그리고 방금 우리 두분손으세요 아까 방금 두 분. 자, 두분더 가도록 할게요. 8, 8, 9! 자, 뒤에 계시는 분 나오세요. 자, 우리 두 분에게는 아르테네스에서 준비한 에코백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촬영 네,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핸드폰은 저희 스탭에게 권달해 주시면 은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아르케랜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리 멋진 플라리스, 플라리스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 플라리스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에티올린님 오늘 진짜 너무 멋지게 함께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기 후에는 아비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또 준비되어 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까지도 함께 여러분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요 우리 플라리스의 브루나인즈 첫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손 올리시고요 자 다시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위바위보 자가만 들고 계세요 가만 들고 계시고요 자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번엔 찌만 들고 계세요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찌만 들고 계세요 찌만 어세 분이시네요 자 갑니다 자 요가에 고! 자! 오! 이니나 나오세요! 자 주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어, 네 좋아요 이시 남들 선물 받을 때 함께 잡지쳐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5시 반에 이제 럭킹으로 인해 행운의 주인공이 아마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사진 촬영까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아이처렌즈의 서서지를받으실 분을 또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더플라스틱는 이겨라 잘바이고손 들어주시고요 높게 들어주세요 어? 선생님, 아빠보다소리더 많이 올라가니까 더 지붕하신가요? 네, 선물에 따라서 손이 좀 달라지네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말이고 자, 찌만 들고 계세요 자, 찌만 들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해말고 자, 이번에도 찌만 찌만 들고 계시면 것 같아요. 한무더안 계세요? 아, 3분 계세요? 자, 보세요 자, 1분! 저희 3분의 컴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촬영 원하시면 은또 카메라 전달해 주시면 사진 촬영까지 함께 할게, 드리도록 할게요. 여긴 지금 플레이스를 이 길을 위해 다행히 옆에 나오서 주기가 됩니다. 지금! 이3집과유사 파트권이 오늘 출장될 지대로 이 차인 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료들 또 오늘 라믹니까 이제 할게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팬 서비스로 오늘 미나 상한처럼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문화상체처을걸고가도록 할게요 자손다들어주시고요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C 들어오고 계세요 C C 들어오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분들어고 계세요 분자분 갑니다 3, 2, 1, g 자, 다시, move! 힘들 자, 갑시다. 3, 2, 1, g 자, m o 어한분힘시네요 나오세요. 네, 어 축하드립니다. 자, 무명이 어떻게 아, 우리 처음 들으게 되네요. 네, 네. 상품권 선물로 드리는 사진 촬영까지 함께 준비가 다도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선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클라리스님을 내려보내지 못해요. 네, 이 선물 다 드릴 때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벤트가 끝난 후에는요. 바로 또 이어서 아비아와 함께하는 포턴타임 또한 저희 또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 드리는 시간 쭉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손 들어주시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밀고. 자 이거예요. 자이 문만 뜨어주세요자 갑니다 파이 파아 파이 파이 세요네 갑니다.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이기신줄 알았잖아요. 자 우리 이 파이 파이 파이 요이분이 파이 요자두분 나오세요. 자두분올라오 파이 요자두분올라오이파요자올분올시오시면서두분이 파이 파이 파이 요이 파이 면이가이 파이 파이 파 첫 번째입니다. 자, 줄줄 되세요. 자, 줄 보시고요. 줄 보시고요. 자, 손 넘겨주세요. 손 넘겨주세요. 자, 자 갑니다가이바이보 가이, 가이, 다시 가이바이보 가이, 다시 가이바이보 이거 아무리 잘셨도요아이면예시이 살짝 번더손주시고요가이바이보넷 축하드립니다. 자, 누가 이래 될지 몰라요. 자, 선물 드리시고요. 자, 세 번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오늘 지금 마지막 오늘 클라리스님의 단독 이벤트는 이제 확정된 이벤트가 된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바로 이어서아비아로 합격하는 이벤트 또 진행이 될 예정에 있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4시 30분에는 롱키즈모어가 오실 예정. 정말 특별한 선물들이 여러분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간에도 웃고 을는 대신면서 여러분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나 남왔어 자, 빠르게 가져 볼게요. 손 다들 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카운트 1, 만들고 계세요. 눈만들고계고요 자, 갑니다. 카운트 자, 빠만들고 계세요. 빠만. 자, 갑니다카운 이게해미이렇해이이 해서, 이게해 이렇게 이렇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게요자 마지막입니다.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요 자, 다시 보겠습니고 북북 팍팍 나오세요. 네. 자, 오늘 마지막 한 프로권의 행운을 주행하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저희 또 아리아가 함께하는 시간 내일 초대타임과 그리고 우리 또 주사일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스타일러 같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시 사십 분에또 저희 두분에 사이너가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이시간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너는 역시 슬퍼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 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시고 스물리스님에게 슬퍼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이제 아비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대로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아베님과 함께 포토타임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시간에 우리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거일 때는 이벤트가 바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